안녕하세요. 보험금 판례방입니다. 오토바이 운전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설명 의무를 준수하였다면 휴일 교통상의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광주지법 2006과학 11014 도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실효 여부, 쟁점 가, 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, 통신판매 상담원이 오토바이는 안 하시고요? 라고 묻자 계약자인 피고 이유는 예, 안 하세요? 라고 대답을 하였고 또 상담원이 오토바이 운전도 안 하시겠네요? 라고 묻자 계약자인 피고 이유는 그렇죠? 라고 대답한 사실 그런데 망인은 1998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거의 매일 오토바이를 운행해왔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타고 있던 오토바이는 망인이 3, 4년 전부터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인 피고유는 고의로 그 사실을 숨긴 채이 사건 본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계약자인 피고 이후에 위약 같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앞서 본 원고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입니다. 쟁점 나 해지권의 제한 여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상담원은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물은 후 직업운전 등을 사실대로 말씀하야만이 보험금 지금 문제가 없으시고요 라고 말을 하였고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 상담원은 계약자인 피고유에게 망인유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대하여 부실고지의 경우 있게 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었고 계약자인 피고유 역시 위 내용을 충분히 알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결론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더 이상 그 효력이 없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